안녕하세요. 아메리카 동이족 TV입니다. 오늘도 동의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한 3개 정도 만든 것 같은데요. 이제 한 95% 왔습니다. 동의가 무슨 뜻이냐? 동의 대회를 엽시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동의가 무슨 뜻이냐? 모여가지고 한번 우리가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할 용의가 있습니다. 동의가 무슨 뜻이냐? 동이가 무엇이냐 그걸 알기 앞서서 느하고 즈 발음은 같은 발음입니다. 즈 즈, 정리, 정리. 동이 텄다. 지하자, 줬다지리지하자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드와 즈는 같은 발음이었다. 저번에 다한 건데요. 한번막 쭉쭉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태양 숭배할 때 태양 숭배 영, 단어도 보십시오. 영어 단어도. 헬륨, 헬륨, 헬리. 열리, 하필 또 지알리하고 똑같습니다. 지하자, 지알리. 아즈텍 사람들이 지알리, 지틀리 했지 않습니까? 열리, 열리. 쫙짝짝 연결된 겁니다. 고구려 후손 라호족, 동남아시아의 라호족. Today, 입니다 연이, 지알리입니다 지알리. 우리말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연날, 지알리, 좋은 날. 좋은 날. 좋은 날. 좋은 날. 다음에 이제 알, 알래스카의 에스베스카파 사람들의 그 단어를 보면은 sun zhen-l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을 갖다가 zhen-li 이라 고 합니다 zhen-li 우리말로 좋은 날입니다 제 나라 산동반도의 제 나라 옛날 발음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일자 한자는 일자 이름입니다 거짓말 좀좀 좀, 좀 그만 좀 치세요 옛날식 발음으로 이 보십시오 zhen-li 자, 제일존 좋은 날,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존날. 젤일 예, 삼음절입니다. 삼음절, 좋은 날, 느 발음이 지금 생략이 된 겁니다. 느, 르, 르 발음이 제일의 예, 그, 그 구라 좀 그만 좀 지세요. 지세요. 좀 예? 한자는 일자의 이름입니다. 다 나오잖아요. 동이족들이 살던 땅이라고, 예? 태양을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이 젤일 제 나라 제가 아 알고 젤리입니다. 젤리. 제일리. 자뭐체얼스홀리도 젤리에서 떨어져 나간다 안 오고 이거 저번에 다봤았습니다 이거. 울란 바터르뭐 날을 날뭐 태양을 날으라고 하고 다 이거. 그래서 오늘은 동양 서양에서의 이 동의. 1 9 9 4년 한국 시리즈에서 보십시오. 게임 끝나도 밤을 새우자. 지하자 좋다. 언제 좋다. 우리 저스 삼촌들 이러고 살았어요 이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번에 봤네요 국어사전 독립선는이 책에 지금 권할 가권진이라는 단어가 나, 나옵니다 가권진 가권진이 뭡니까? 기탄잘리입니다 가권진 기탄잘리 기탄잘리 뭡니까? 젤리지들입니다 젤리 젤리지들입니다 아, The sun rises in the morning입니다 뭐 신에게 바치는 선과 아름답게 이렇게 말을 한것 뿐이고 The sun rises in the morning 입니다 우리말로 지하자 좋답니다 기탄잘리가 참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얼리 지틀리 멕시코 아즈텍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고 기탄잘리 가권잘리 이권진리다 같은 겁니다 이게 이 거푸집이란 단어도 지금 집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뭐 들어앉아 있는 집이라 생각한대요 결국은 가권진이고 기탄잘리고 제얼리 지틀고 종이 됐다고 이거를 보고 우리 조상들이 아 이거 태양이 들어간 들어 앉아 있는 곳이구나 집이구나 그래서 그 부집입니다. 아 비슷 비슷한 발음으로다가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기턴젤리, 각권진 젤리, 짓, 거푸짓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지금 뭐 이거 백제 레이도 돼 있죠. 젤레이, 레임 레이, 레이들이 살던 동이족들를 살던 것. 이거 아닙니까 이거 젤 레이 젤 레이 레이 날입니다 날 네? 레이 레이 젤이 지알리입니다 지알리 그래서 쭉쭉쭉 이렇게 지나가면은 저저저 저, 저, 방글라데시 벵갈로 보십시오 이것도 저번에 한번 봤죠 시로즈 오다 라고 합니다 시로즈 오다 태양이 뜨다 이거를 우리말로 지하자 좋다 아닙니까 아도 좋다 아닙니까 태양을 우리가 그 니해라고 하는데요, 지해라고 발음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읒 발음으로 지금 넘어온지 옛날엔 디해라고 했는데 니해. 디해. 우리가 강사모 말씀이 산스크리트에서 책 보십시오. 처음부디 니해라고 돼 있어요. 니해, 니헨, 다라니가 이거 좀 보십시오. 다라니가 지해라고 돼 있는데 이 니해, 지해가 이거 니해인데 다라니고 디해고디해가 다라니입니다. 뭡니까 지알리입니다지알리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을 향을, 향을 말하는 겁니다 대대로 보시죠 고구려의 국정을 관리하는 최고의 관등 대대로입니다 대대로 불빛이 환한 빛나는 일루미네이티드 자 이렇게 지알리 지들리 대대로 화로로 불 이것도 지알리하고 발음이 또 합이 또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대대로 지알리 디들러 지알리 태양을 갖다가 지금 이, 저 미국의 그 <웃음> 원주민들 보십시오. 따시다라고 합니다. 따시다. 따시다. 페르시아 산스크리트코리아즈텍 따뜻하다 따따따다 따따해 떴더니야. 저번에 봤습니다. 한자 고수책이 사전에 제사 지내다 제사 잘어제 지냈다 제지했지 제지. 제사 제지. 지냈다 할때 제지했지. 열짓짓 <목소리> 그래서 제사라는 단어도 우리 동이족 단어고요. 네? 나란히 니해, 니 열니 니해. 썸이 아니고 이거, 아니, 아 잘못 적었네. 인데 이렇게. 제사라는 단어도 제사 짓, <목소리> 지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자인데. 제짓, 제짓 됩니다. 제짓, 열니짓들니다니짓 태양이 떠올랐. 지얼리 이것도 좀구 우리 발음으로 좀구 발음하는데 이것도 즈그주 중간 발음 지얼리입니다. 지얼리. 공자 선생의 저 적어도 중리 이렇게 된는 지얼리입니다. 지얼리. 이 태양처럼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지얼리. 하필 발음이 지얼리입니다. 지얼리. 좋은 날입니다.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다 봤고요. 자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중룡도 보시면 제리입니다제리이또 정리. 중룡이란 단어도 제알리입니다제알리 120이 단어. 뭐 쭉쭉 나옵니다. 경물치도 제헌리 짓디. 제헌리. 자 추나추동이 철학. 정치철학 단어입니다.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단어가 추나추동입니다. 제헌리 짓들리에서. 진리 짓디 진리 짓디 질디 질디 쥬다 쥬다 추나추동 추나추동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지알리 짓들입니다 지하자 좋답니다.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단어가 이겁니다. 이겁니다. 자 이니에 지도니 리지 여기서 또 떨어져 나간 단어고요. 이건 아까 방 본건데 자, 그래서 철학에 또 독일 철학에 그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딩안지히, 사물 자체, 딩안지히가 뭡니까? j o r n i z t 입니다. Sun rises in the morning 이란 뜻입니다. 뭐 영어로 thing in itself. 아무 뭐 연결고리도 없고 무슨 뭐 그냥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화려하고 이쁘고 옛날 사람들 j o r n i z 외치던 그, 그 유럽으로도 퍼져 가 가지고 이런 철학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띵언지히 펜싱 용어에 알레라고 있습니다 지알리입니다 지알리 경기의 시작은 알레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떠오르는 태양이 지알리지틀리 태양이 떠올랐다 그 아침에 시작인 것이죠 경기의 시작은 알레 지알리 지알리입니다 지알리 그래서 요즘 뭐 인터넷에 아주 저 핫한 그 한자 공부 한자 해의책 저도 구입해서 보고 있는데요 동리 정리 주역 이거는 지금 우리 발음이고요 조금 오래된 발음으는 정리입니다 정리 이것도 태양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걸 1년 동안 관찰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태양입니다 그냥, 그냥 태양이에요 책 제목이 태양입니다 윤리 성리학 할때 정리 이것도 정리입니다 정리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두지에띠 이것도 지금 열광적 열광적인 이거 보십시오 열렬한 열광적인 엔두지에스테 지얼리 엔두지에스테 엔트지에스테 엔두지에스테 엔두지에스테 자보온석은정이품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저저 이거 왜 우리 저 할아버지들이 이거를 갖다 정이품송이라고 적었습니까 지리 이거 저, 지얼리입니다 지얼리 이거 떠오르 태양이 이거를 보고 우리 할아버지들이 야 이거 지얼리하고 많이 닮네 동이하고 많이 닮네 그관직이름 하나 갖다 붙이고 정의품성이라고 하면 되겠네. 정리품성이라고 하면 되겠네. 품을 하나 갖다 붙여가지고 정의품성입니다 정리입니다. 정리. 아침에 이거 귀 핵귀입니다. 이거 이거를 보고 우리 조상님들이 할아버지들이 성의의 발음도 하필 또 성입니다. 정리 정리. 네?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또 하나 이 결정적인 게또 나왔대. 노노라는 게릴니입니다니 릴리. 옛날 지번은릴니 이것도 다란입니다. 노노라는 것도 겨울, 결국은 태양경입니다. 태양경. 이 보십시오. 산스크리트 책. 이거 많은 뭐 내용은 잘못 책을 잘못 사 가지고 지금 태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산스크리트라는 것도 결국은. 노노도 보십시오. 제알니입니다. 제니 릴리. 다란입니다. 다란니르니 앞에 지금 드즈 발음이 생략이 된 거예요. 릴니 열리 이렇게 된 겁니다 진짜입니다 노노라는 원래 뜻은 그냥 태양경입니다 산스크리트인 겁니다 산스크리트인 네? 겁니다 뭐 동, 공, 공적, 공 영지 령 이런 것도 뭐다 발음 비슷해 해보면 저런다, 을 잊었다, 등이 텄다, 뭐 지하자 좋다 이 발음 다 나고요 공적 영지 광명, 뭐텅 비고 고요하고 태양을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밝고 신령스럽고 뭐 디해, 디해가 제얼리 나란니고나란니가 디해고, 태양이고, 일본의 후카이도 보십시오. 이거 해뜨고 해가 뜬다고 하십니까? 해와 관련된 단어는 우리 조상들이 꽉 잡고 있다. 이는왜 여기 들어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주나추동, <웃음> 여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치 철학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낸 단어가 우리 옛날 할아버지들이 주나추동입니다. 제얼리 졌다에서. 절니 젖다 동이 떴다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낸 단어가 주나추동이거든요 여름화 이걸 저번에 다 봤습니다 라드동 해어를 조금 짧게 발음하면 동유럽 사람들 발음되고 이렇게 쭉쭉쭉 넘어갑니다 아메리카로 쭉쭉쭉 넘어가요 이거 저번에 다 설명한 거고 자, 물수 한자어가 곧 세상의 언어였다 물수 우수 아이스의 어원은 물수였다 물수 우수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얼음해 영어 얼음의 아이스의 어원은 우리말 물수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동이보감 하늘이 태양이 내려주신 영어한 의서라는 뜻입니다. 정리. 이것도 동이 정리입니다. 정리. 정리. 이렇게 쭉쭉쭉 넘어갔습니다. 정일. 정희 이것도 창일. 발음해 보십시오. 이것도 결국은 태양이 글자를 만드는 겁니다. 태양이 그림자가 비쳐가지고 빛이 비쳐가지고 사물에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어 내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아 태양이 글자를 만드는구나. 거기에 이제 서설적인 요소가 들어가가 무슨 뭐새 발자국이 나오고 이제 조금 이제 양념을 친 거고 창의력 나눠 보십시오. 이것도 지금. 정리. 이것도 지알리입니다. 지알리, 지알리입니다. 글놀리 이것도 지금 구요시. 떨어진다, 나간다, 나간다, 좀 구요시, 구요시에서 떨어져 나간다면죠 구요시 글놀리뭐 해돋이 여기서 다 떨어져. 이 지금 찾아봐 뭐원 모르겠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르긴 뭘 몰라요 자기들한테 분리하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영국사람들도 자 그래서 이제 책력을 만든 사람이 희화자라고 합니다 뭔 뭐, 누굽니까? 지알리입니다 지알리 GR. 예? 핵귀 복귀 복귀 희화 발글 발글 을 성희 뭐, 화할 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핵귀입니다 핵귀 예? 지화자가 만든 거라고요 책력도 그렇고 뭐 글자도 그렇고 햇빛이 만든 겁니다 그 그림자가 비쳐 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이 중앙 기구 보십시오 주나라에 이 보시죠 춘하추동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뭡니까 천지 제얼리 짓들입니다. 그만큼 제얼리졌다, 지하졌다, 제사 지내던 그 외침이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떨어뜨려 가지고 육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원 젤윈 젤윈 이것도 제얼리입니다. 제얼리. 그래서 지구라트 저 쪽에 지구라트 지구드라 굽다 저 지구드라 굽다 영치산 영축산이라고 불교에서 말한데 이건 뭡니까 결국은 해가 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석기인들이 옛날 사람들이 예? 노노의 구이라고 하는데 지얼리입니다 지얼리 지얼리, 지얼리. 예? 수리부장요 주르졌다답니다 태양이 뜨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논리적으로 문장을 앞뒤로 한번 쭉 보십시오 아 논리가 연결이 안 돼요 그냥 수리부장 이것만 기억, 기억나요? 이거만앞뒤한번저너너 구이 편에 한번 보십시오. 이거 저저저 저, 저 학자들 번역해 놓은 거 논리적으로도 연결도 안 되고 뭐뭐 뭐 그냥 우리 말로 지하자 좋다 하고 뒤에 그냥 쭉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걸 한자로 수리부자 제일 안전빵이거든요. 지하자 좋다가 제일 안전빵이에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구나 이고 건제 뒤에 뭐뭐 뭐 하고 싶은 말 쭉쭉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이 텄다연리졌다 이거를 곧그 비슷한 단어로 이렇게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술할 뿐이다 적뭐 짓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무슨 말이냐 이거 몰라요 이거 지금 예?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그냥 하나의 외침을 곧그 비슷한 발음으로 그럴듯하게 그냥 술이 부자 이런 게 논어에 많아요 이게 지금 예? 논리적으로 연결안 되는 게 오늘 이제 드디어 또 나올게 나왔습니다. 오리엔탈 도대체 이 오리엔탈 뜻이 뭐냐 뭐, 동양의동양인의 한국은 어디가 분냐 뭐, 중국, 일본을 가르킨다 네이버 사전도 참 진짜, 한국 속이고 자, o r a l a l t a i d r u 알 a l a 리 t j 다 같은 겁니다,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이즘, 나바, 아메리칸 나바 오 사전, 이거 보십시오 해피니스 조이 보십시오지 t 니입니다지 t t 지 m j 지 t 자입니다지 t t 지 m j e t t 다 같은 겁니다 한국과 중국의 i m jettim, 태양과 관련된 설명이 쫙 나와있습니다. 태양과 관련된 설명이 쫙 나와있습니다. 낮 이런 게 나와있고 여름이나 나라도 이 태양과 관련된 당연하죠. 여름은 네? 나라 이름을 짓는데 겨울이라 짓겠습니까? 여름이라 지어야죠. 라틴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자, 그래서 젤리 짓든이 자주 좋다 동이 텄다 Sunrise in the morning 정치 철학 단어치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단어가 춘하추동입니다 젤리 짓든 진시어 짓든 아이고 이 동자를 잘못 아이고 이 한자를 제가 잘못 적었네 이게 왜 겨울동자가 들어가야 된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급하게 지금 코로나 걸려가 이거 막 만들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죠 춘하추동 겨울 이거 동력동자죠 겨울 동작 어찌 쓰나 넘어갑시다 아유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자, 스리랑카 싱할리 쪽인 있는데 70%입니다 싱할리가 누군 뭡니까 지알리입니다지알리 동입니다 동이 동이족입니다 스리랑카 한국과 비슷한 말 얼마나 많습니까 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